안녕하세요 블로깅프애 에나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웃음> 이번주 한주 잘 마무리 하셨나요? 저도 딱히 뭐 주말에 할건 없는데 늦잠잘 수 있잖아요 <웃음> 그거 하나 희망 가지고 이번주 한주 진짜 빡세게 달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주 한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은 코인 리뷰를 할건데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웃음> <웃음> 룸코인! 룸코인입니다. 얼마전에 업비트에 룸코인이 상장이 됐더라고요 어, 어떠한 어 코인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룸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인마켓에 가시면 룸코인은 시가총액 81위로 1억 3천만 달러예요 그리고 최근에 업비트의 상장이 되면서 한번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코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코인들은 백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룸코인은 백서가 없어요. 실화예요. 신선 <웃음> 백서 없어요, 룸코인좀 신선하죠? 저 제가 이제 웹사이트 가가지고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We don't write white paper, music product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는 백서보다 이 제품으로 승부하겠다. 당차죠. 굉장히. 그래서 좀좀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서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코인들의 하나의 절차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절차인데 우리는 그런 절차 따위 없다. 우린 대신에 제품 있어. 제품 출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당차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백서가 다는 아니잖아요 이 백서가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출시가 가능하냐 했냐 이게 더 관건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룸코인이 말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부분 있으면 더 발전시키고 안 좋은 부분 있으면은 우리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제 미디엄 가보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이텔레그램에서도 소통이 그래도 꽤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말했던 것처럼 6개월이란 시간에 이 백서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우리는 실질적인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크립토존 좀비, 데일리게트 콜, 그리고 에스피드, 솔리디티라는 이 서비스를 진짜로 출시를 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 보다 높은 수준과 그리고 품질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룸코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룸코인의 이 기본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룸코인은 사이드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 이더리움의 이 디앱에 확장성을 보완시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디앱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Decentralized Application이에요.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앱, 앱이라고 앱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 플랫폼 위에 서비스를 가동시킨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신가요? 근데 이 디앱에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이 플랫폼 코인의 이 운영 체제, 이 디앱의 운영 체제에서 가동되는 앱하고 이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앱의 운영 체제인 이무책 코인인 즉 플랫폼 코인의 역량에 따라 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확장성 문제예요. 그의 예시로 어 크립토 키티 플랫폼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17년 11월에 크립토키티라는 이 플랫폼이 나왔어요. 크립토키티 많이들 아실 텐데 이 귀여운 고양이들을 키우는 플랫폼이었는데 이 플랫폼이 이더리움 디앱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웃음> 너무 느리다는 거 <웃음> 이게 왜 느렸냐면요. 이 크립토키티가 나오고 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진짜 많은 인기가 됐던 거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하루 거래량의 20%를 이 크립토키티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이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성 문제가 진짜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 문제를 보완을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룸코인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사이드체인을 이용을 해서 이 디앱의 확장성 문제를 보완을 시켰어요. 이 사이드체인, 사이드는 측면이잖아요. 블록체인 시스템 이 측면에 사이드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더리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이 사이드 체인을 결합을 시키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룸 네트워크에는 각 기획별 서로 다른 사이드 체인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메인 체인의 과부하를 막고 있어요. 메인 체인을 정부라 생각하고 사이드체인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크고 굵직한 건들을 해결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외 것들을 그외 잔업 업무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이처럼 메인 네트워크를 정부라 생각을 하시고 어 사이드체인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좀 이해하기 편하실까요? 기존에는 메인체인에만 어,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사이드체인에서는 이걸 서포트하면서 메인체인 외의 것들 메인체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서포트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체인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참시자 비탈릭 아시죠? 비탈릭이 지난 3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요 성능이 낮아지는 이 디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룸 네트워크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플루언스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룸코인 막 이렇게 막 급상승하고 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는 그러한 효과는 지금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고요 이게 아마 3월이기 달 때문에 좀 시장이 좋지 않았던 하락장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여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비탈릭이 이 룸코인의 기술은 인정한 격이 되더라고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비탈리기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주목해봤고 서 그리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계실 수도 있으니.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룸 네트워크는 백서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시간에 서비스 출시했다라고 했던 그네 개의 서비스가 뭐냐면요. 어, 첫 번째는 딜리게이트콜이라는 이 블록체인 관련 Q&A 시스템인데 약간 스팀인사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포트를 받으면 토큰을 받는 그런 구조고요. 두 번째는 크립토 좀비라는 이 시스템인데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이 게임을 직접 코딩으로 배울 수 있는 앱이고요. 현재 17만 명. 예, 유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 앱, 패드? 말 더러워. 이 플랫폼은 솔리디티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리디티 X는, 어, 솔리디티 언어를 컴파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안과 그리고 버그를 잡아주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상으로 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눈코인은 말그대로 백서보다는 이 휘황찬란한 말보다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당찬 이런 하나의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로그포예나였습니다또 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 <웃음>